오케이. 와. 어, 웬일이야? 오늘 오늘 좋다. 뽑았고. 오, 한번 해 볼게. 어. 뽑았어? 오. 어. 됐다. 아. 아. 이때 오케이. 와! 진짜 버게 응. 엄청 많아. 오. 오. 저, 화이팅 오. 오. 오. 아, 아깝다. 오! 오. 오. 대박. 잠깐만. 이거 엄청 음. 아, 됐다 응, 음. 음, 저거 까봐 아니, 이거 이걸 꺾어야 돼 우선 진데불티지 <웃음> 봐봐 불티지불티지가 있나? <웃음> 상품 받아왔어 멋집니다. <웃음> 어, 오, 오, 오, 오, 멋있다. 저 모델 뭐 했으면 좋겠어. 야, 에어팟. 오, 오, 야, 천 원으로 에어팟 나오면 대박이지. 아, 다 될까? 에어팟 여기 들을지도 않을 것 같은데. 저 화이팅. 일단 뭐 있는 거? 여기 강아지도 있네. 응. 아, 오, <웃음> 쿠키런 뭐. 나왔다. 야 오우... 운 좋네 어? 뭔가 묵직한 것같 어, 목걸이 같은데? 목걸이다! 진짜? 보살 목걸이 어? 이거 예쁜데? 요거 나왔나보다 크리스탈 목걸이 어 아빠 이제 열어볼게어 우와 하트다 오 이쁘네 하트 크리스탈이네 오빠 먹거리 뭐, 고마워 음.